어, 네, 안녕하세요. 리우 샌드박스의 서포터, 에포트 이상호입니다. 이제 이승 2패 드디어 반반이 맞춰져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어, 1 3 0 0이라는게 진짜 믿기지 않고요, 네. 뭔가 아직도 뭔가 이제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느껴지기 때도 있는데, 벌써 1 3 0 0이라는게믿겨지지 않고, 이런 날에 승리까지 하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어, 이게 제가 이적하고 나서 티어나직까지한 번도 못이겨봤는데 이제 마침 또 이렇게 경기장에서 이제 직접 관중 있는 데서 이렇게 이기니까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아무래도 T1은 좀 되게 커리어도 많이 이미 쌓 이미 쌓여 있고 관심도 많이 받는 팀이다 보니까 뭐 잘하는 게 당연하고 잘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여기 와서는 진짜 이제 제 실력을 이제 진짜 평가를 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적을 해서 온것 같아요. 어네 제가 저번에 그거에 맞서서 이제 킬안 주겠다 했는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따기만 해가지고 좋습니다 오늘. 네, 같이 서로서로 높은 위치에서 또만날수 있으면 좋겠다 진성이 형, 화이팅, 같이 화이팅. 어, 솔직히 어제 본기 보고도 조금 놀라긴 했는데 워낙 요즘 세나 플러스 알파 조합이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뭐든 나올 수 있다고 막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꼭 굳이 이렇게 나올까 생각을 해도 이렇게 나와서 조금 당황했는데 그래도 처음은 아니라서 대처 그나마 잘했던 것 같아요. 어, 보통 이제 T1 최근 경기 보면은 미드 아니면 탑 리신을 자주 써가지고 또 미드 아니면 탑 가겠지 했는데 이제 바텀으로 돌려버리니까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픽에 이제 룰루 나오고 나서도 저희는 이제 세나 룰루 바텀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수업 다 진행되고 나서 이제 알았어요. 네. 어, 리신이 되게 요즘 성능이 좋은 편이어서 진짜 이제 바텀 라인에 내려와도 좀 딜도 잘 나오고 라인 클리어도 잘 되고 해가지고 진짜 좀 만능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네, 그런 거 쎈거 같아요. 네, 쎘던 거 같아요, 오늘 리신. 좀 저희가 보통 예, 예전에는 좀 손해를 한번 보면 우르르 좀 무너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뭐 어디서 한 조금 손해보더라도 좀잘그 다음 사고가 안 나게 잘 메꾸면서 좀 그런 탄탄한 게 탄탄하게 플레이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잘 해온 것 같아요 오늘 최근에 저는 맨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 이기 이겼는데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길래 그런 알고 보니까 좀1 세트 때좀잘안 풀렸나 따고 생각했나 봐요. 뭐 잘해줬는데 제 생각에 잘해줬는데 되게 좀 그래가지고 좀 자기 스스로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팀원들이 또 다독여주고, 다음반 또 다시 멘탈 잡고 또잘 해준 것 같아요, 브린 선수. 어, 이제 솔직히 유리할 때 지는 게더 쉽지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좀더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더 집중해가지고 상대 할거 체크하면서 다 틀어 맞고 저희 할거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집중이, 집중력 있게 게임하는 그런 능력을 좀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어, 이번 썸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프링 때 풀업도 못 가고 아직 서킷 포인트도 받아놓은 게 없는 상태라서 이번 서머 때는 꼭 풀업 최대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네꼭 롤드컵 선발전 아니면 뭐 직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도 썸머 이제 플레이오프 2라운드 담원전 3경기 그 파이크, 파이크로 MVP에 나던 경기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어 저는 블리츠 크랭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이 꺼내진 않았는데, 이제 뽑을 때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승률이 100%거든요, 블츠가. 그래가지고, 네, 블츠만큼 하나만큼 정말 제 인생픽인 것 같습니다. 서포터 출신이시다 보니까 정말 저한테 많은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하는 플레이, 이런 뭐 로밍 플레이 이런 거, 동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자세히 다 알려주시고, 뭐 라인전 디테일 이런 거까지 다 설명해 주셔서, 제 입장에서 정말 바텀 라인전도 편하게 하고, 그 다음 뭐 로밍 단계에서도 코치님이 피드백 해 주신 대로 잘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하니까, 게임이 잘 풀리더라고요. 네. 되게 다방면으로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페이트 선수가 이제 마이크 테스트 하는데, 막 혼자 이제 게임이 세팅하느라고 집중하느라고 말을 대답을 잘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좀 놀리면서 막 말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놀리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 친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데뷔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응원해주신 팬분들 정말 너무 힘이 돼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올 해, 해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더 길게 더 길게 더 좋은 모습으로 게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팬분들.